네, 그럼 이제 환자분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김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환자분 성함을 한번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236이요. 네, 236님이시고 등록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12345678. 네, 12345678 확인 완료되었고요. 제가 오늘 지금 소변줄을 꽂아 드리러 왔어요. 환자분이 이제 수술 예정이신데 수술 중에서는 어, 전신마취하시고 자가로 소변을 못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요도에다가 소변줄을 끼워서 이제 소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왔고요. 어, 이 처치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네 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서 제가 커튼을 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네, 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환자의 어느 쪽에 설치가 결정됩니다. 왜냐고요? 어, 이따가 환자 외음부를 네 이렇게 노출시키고 오른손으로 제가 도뇨를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자 왼편에 쓴다. 그러면 손이 이렇게 엉기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의 오른팔 쪽으로 가서 수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환자의 왼팔 쪽에 가셔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환자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고요. 자 환자의 안전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사가 하루 이틀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활동과 동작 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기에 편안하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침대의 높이도 네 제가 수행을 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네 허리선까지 좀 올리시고요. 제가 있는 쪽 말고 반대쪽에 환자분 사이드레일이 올려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수행하는 쪽은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몸으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처치하기 좋게 사이드레일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 도녀를 하러 왔는데 환자분 이렇게 두툼한 이불을 덮고 계시네요. 어 도녀를 하다가 이게 오염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 뭔가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온 혼리불로 좀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 제가 혼리불을 조금 덮어 드릴 텐데요. 여기 위에 조금 잡고 계셔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펼치셔서요, 여러분. 환자를 좀잘 덮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불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발치 쪽으로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치워 주셔도 무방하겠어요. 자, 저는 요거를 옆으로 좀 치워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혼니불을 이렇게 환자분 잘 덮어주시고요. 저희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죠. 원래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풀리 다. 커튼을 쳐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한이 정도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분 밑에다가 방수포를 깔아 드릴 거예요. 자, 환자분 그 회음부 아래쪽 그쪽에 방수포를 깔아 드릴 건데 환자분 엉덩이 잠깐만 들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됐고요. 자그 다음에 환자분 제가 아래쪽에 입으신 한의를 조금 벗겨드릴 거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이런 그 하나 하나가 굉장히 환자한테는 그 되게 불편하고 좀 민망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런 혼니불이나 이런 것들로 잘 가려주시면서 네 수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의를 벗겼고요. 우리 실습할 때는 이렇게 부분 모형 마네킹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환자분 이제 자세를 좀 취할 건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자, 도뇨하면 어떤 체위를 취해야 되죠? 그러면 저요. 베잉아이. 두절 레컨벤트 포지션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거를 환자한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설명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함께 지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 저희가 소변줄을 꽂고 회음부 쪽을 좀 노출하기 위해서 자세를 좀 취할 건데요. 무릎을 좀 구부려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다리를 좀 약간 이렇게 벌려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체계는 뭐 60cm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아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 이런 형태로 안장다리처럼 이렇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좀 세워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은요. 가능하면 여기 나와 있는 차락으로 조금 감아서 노출을 좀 최소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있죠. 포가 굉장히 큰데요. 가운데 부분은 여기 이렇게 여셔서 텐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예쁘게는 안 됐지만 옆에 있는 자락으로 허벅지나 다리나 지금 이거를 맨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나 이런 것들 추울 수도 있겠고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겠고 자기의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환자 쪽은 보이지 않도록 네. 환자가 자기 아래쪽에 그 민망한 그런 처치를 보지 않도록 이쪽은 이렇게 잘 텐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수포를 미리 깔아놓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균적인 세트를 이제 풀 건데, 환자분 다리를 조금만 더 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무균적인 세트를 풀 거예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걸 잘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를 이제 오므리신다거나 움직이시면 저희가 무균적으로 준비한 세트가 다 오염이 되니까, 그거는 좀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준비해온 세트를, 네, 열어보겠습니다. 준비해온 세트, 나한테서 먼 쪽부터 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펼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 가능하면 환자 여기 네, 가까이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균 영역을 확보하셨다면 이제 장갑을 끼면 되겠죠 손위생을 다시 한번 하시고 이제 무균적으로 만지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방형 장갑 착용하는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저와 해 보실까요? 네, 여기 커플을 잡고 오른손 쑥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네개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네 가능하면 손목 부분은 잡지 마세요. 자, 이렇게 손에 장갑을 꼈다면 처음으로 해야 할게 있어요. 뭘까요? 소공포입니다. 소공포를 덮어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쪽은 환자 다리나 이런 분들은 다 오염된 부분이잖아요. 그쪽 면과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요거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처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멸균 영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렇게 포지션을 해주시고, 그쵸? 이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를 막 만지시면 손이 다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센터 부분을 맞추시려면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만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 자 우리가 뭘 이제 하면 되냐 하면 카테터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속지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렇게 쪽쪽 찢어진답니다. 이렇게도 찢어지고 이렇게도 찢어지고 이렇게도 네, 찢어져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찢으셔서 네, 이속지를또못 짓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여기 이쪽 부분에 플러그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제품들은 여기 이렇게 플러그가 꽂혀 있어서 여기 혈관 섭자라 그러죠. 이런 클램프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발로닝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자 발로닝 테스트는 여기에 풍선이 정확하게 잘 부풀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불균형하게 되거나 막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닝 테스트를 하고요. 자 여기서 5 c c 만큼의 증류수액을 뽑는데 이 바늘로 뽑는 친구들 안 계시겠죠? 네, 지금은 바늘을 쓸 이유가 전혀 없고요. 바늘을 분리해 주시고, 여기 있는 주사기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OCC의 중류수입니다.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중류수를 여기 초록색 있는 색깔 있는 부위에 이렇게 주사기를 연결하셔서, 자, 꽉 꽂으신 다음에, 자,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풍선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작아진다거나 터지거나 이러지 않았죠 자, 그럼 테스트가 네, 잘된 것이고요 이걸 다시 디발로닝 빼주시면 됩니다 자,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테스트를 해주시고 이걸 하다가 약간 공기가 찼거나 아니면 중류수가 조금 빠진 경우에 다시 오 c c 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손은 오염이 된 상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작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뇨관 끝에 자 요도 쪽으로 들어갈 도뇨관 끝에 네, 수용성 젤리를 묻혀줄 건데 자 이거를 미리 하지 않는 이유는 미리 발라놓은 상태에서 발로닌 테스트하면 손에 끈적끈적하게 묻겠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발로닌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젤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묻혀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고요. 우리가 이 도뇨관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소변이 줄줄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클램프를 잡게 됩니다. 이거 겸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를 출입구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간혹 가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찝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발로닝이 안 돼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 꽂는 거, 찝는 친구들.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소변도 안 나오고 발로닝도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쪽 부분에다 해주셔야 되고요. 요 클램프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플러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찝으실 때 너무 끝에다가 하면 나중에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주시는 걸, 네, 추천드려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도뇨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네, 소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소독을 하면 지금부터 이한 손은 버리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 손은 저기 외음부를 고정하면서 오염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무균적인 물품이죠 그래서 한 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음부를. 벌리기 전에 노출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양손으로 다 끝내 놓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생식기는요 이게 이거는 지금 모형이라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묘사는 안 됐지만 대음순이 있고 소음순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요도가 숨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벌렸다가 왼손으로 노출시켰다가 힘이 빠진다고 이렇게 딱 손에 힘을 푸는 순간 어때요? 이게 다 덮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저 지금 소음순을 이렇게 벌려 볼게요 요도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벌리셨다면 걸리셨다면이 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크리토리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 이곳이 요도이고요. 그 아래 질, 그 아래가 항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도를 따라서 방광이 있을 것이고 질을 따라서 자궁이 있을 것이고 항문을 따라서 직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이 요도 부분에다가 도뇨를 하기 전에 자 소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부분, 우리가 이제 대음순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 요도부를 센터로 해서 이제 바깥부분을 이렇게 네, 소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소독송은 한번 쓰시고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방향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아시죠? 요도, 질, 항문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위로 다시 쓸려 올라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소음순. 반대쪽 소음순. 위에서 아래로. 다시 올라오면 안 되고요. 강조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요도. 다시 한 번, 요도. 네, 그래서 소독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대음순, 소음순. 네, 요도순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셨다면 이제 드디어 젤리가 묻혀진 이 도뇨관을 넣겠습니다. 이도뇨관의이 끝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감아주시거나 아니면 끝부분이 덜렁거리지 않게 유지시켜주시고요. 젤리를 묻히시고 여성인 경우에는 한 5에서 7.5cm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도를 향해서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이게 요도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여기 있는 클램프를 열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이 만약에 흘러나온다면, 네 지금 소변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잘 흘러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클램프를 다시 잠궈 주시고요. 여러분 어, 방광 초입 부분에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서 4cm 정도 좀더 충분히 밀어 넣으신 다음에 네. 이제 왼손에 할 일은 끝났어요. 제 왼손을 이렇게 놓아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 손이 여전히 오염되어 있다는 건 잊지 마시고 자, 말루닝을 하시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손이 이 선은 만지지 않고 요 부분을 잡으시고 끝까지 힘을 주어서 이렇게 말루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하셔서 이거를 빼주시면 되고요. 자, 충분히 오 cc가 다 들어가도록 발루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발루닝 사이즈가 작으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살짝 당겨 보았을 때 걸려 있는 느낌이 나시죠? 그러면 잘 고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잠깐 치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제 소공포를 여기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에 사용했던 것들 오염된 것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고 장갑을 이렇게 벗으시고요 손 위생을 이렇게 한번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준비해온 소변 수집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수집기는요, 이 아래쪽에 하단부에 클램프를 반드시 잠궈 주시고요. 이쪽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도 이렇게 클램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부분 잠궜고요. 상단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잠구셔 가지고 연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뚜껑이 있는 부분은 뭐예요? 항상. 나 무균적으로 끝까지 유지시켜줘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무균적으로 유지를 시키셔서 그런 다음에, 네, 뚜껑을 벗기고 여기 부분 있죠? 네, 여기 부분. 제가 아까 여유감 있게 클램프를 잡아달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여기 환자 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균적으로 잘 연결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클램프를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네, 좀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소변백을 밑에 걸면 환자분이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되게 불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허벅지 부분에다가 이제 당기지 않게 고정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상품화된 메디픽스라고 돼 있고 뭐 스탯락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도뇨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정할 수 있도록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벗기시고요. 이 부분을 허벅지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고, 여기를 이렇게 떼시면 여기 끈끈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라인이 너무 당기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백은요, 침대에 고정을 하실 거거든요. 침대에 고정을 하는데, 이런 난간 같은 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여기 프레임 쪽 있죠. 프레임 쪽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끝부분이 오염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끌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소변이 많이 찼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쪽 부분을 통해서 소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제가 풀러볼게요. 이렇게 풀면 소변이 이렇게 잘 흘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소변이 잘 흘러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재빠르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환자분 밑에 있는 엉덩이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방수포도 좀 치워주시고 어, 많이 힘드셨죠? <웃음> 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고요. 어, 제가 다시 원래 그 이불을 좀 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혼이불을 빼시고 원래 이불로 이렇게 좀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환이 입는 것도 다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지 좀 입혀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 소변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꺾이거나 하면 안 되시고요. 이 소변 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자의 방광 그러니까 침대 위보다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 여기 이미 배출됐던 소변이 거꾸로 다시 요도를 통해서 방광한테 들어가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 몸 아래쪽에 유지하는 거 유념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